안녕하세요. 먹부리 엄마입니다. 어, 저희 집에는 어, 커피 캡슐을 내려 먹는 커피 머신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쓰고 난이 캡슐을 제가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. 그래서 요거는 세척해서 재활용으로 버리면 돼요. 이렇게 널찍하게 얇게 펼쳐서 한 3, 4일 말려요. 3, 4일 말려서 제가 다시 팩 그런 데다 넣어 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스포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려요 이렇게 해서 한 3, 4일 말리고 요 캡슐은 깨끗이 닦아서 이제 재활용으로 버리고요 이건 이렇게 닦아서 재활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커피 찌꺼기가 잘 말랐어요. 그러면 어, 다이소 가면 이렇게 다시마 팩 이렇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사용해요. 그래서 이거를. <목소리> 볼게요. 기존에 하나 여기 넣은 것도 있거든요. 신발장 안에다가 이거를 여기도 있죠. 여기도 있고. 이렇게 넣어두면 제습 효과뿐만이 아니라 신발장을 열었을 때 커피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.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, 먹풀이 엄마였습니다. in